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옆돌리기입니다. 옆돌리기인데 음, 여기 장축 네 번째 포인트 안에서 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옆돌려 치기. 간단하게 치는 방법입니다. 1족구가 음, 이쪽에 장쿠션 내 포인트부터 이 포인트까지는 정말 좋은 시스템입니다. 음그 외에는 조금씩 보정이 들어가긴 하지만 제가 나중에 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포인트값 1족구수 포인트입니다. 10, 20, 30, 40. 도착 포인트 0, 10, 10, 30. 여기까지 할게요. 요 뒤로는 긴 각이니까. 자, 공식은 일족구수 더하기 도착 더하기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는 그 일족구 정중앙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선을 그어버리면 이게 기울기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 더해버리면 더해, 되죠? 자, 10, 20, 30에 있으니까 30 도착, 제로, 기울기, 제로 30이 나오죠. 자, 당점은 제가 여기 설명해드릴게요. 30은 상당 무회전입니다. 30 자, 오른쪽으로 칠 테니까 35 35는 대략 1시 당점이고요. 40은 1시 반 당점 45는 대략 한 2시 당점이 되겠네요. 그 다음 50은 3시 당점이 됩니다. 3시 당점 그리고 중단 무회전 중단 무회전 단, 당점이 대략적으로 25 정도가 나옵니다 25가 중단 무회전 자 그러면 20 20은 다시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11시 당점이 되겠죠 거꾸로 11시 당점 15는 음, 한 10시 반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이 배치는 30 다하기 0,0니까 제로, 30이 나왔죠 그러면 상당 무회전을 주시고 미들발로우로 치시면 됩니다 거리가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뭐 1레일, 1.5레일 정도면 충분하겠죠? 너무 톡 치시면 안됩니다 제공이 죽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팔로우는 나가주셔야 됩니다 미들발로우 이 시스템의 가장 키포인트가 두께죠 두께는 고정입니다 4분의 1 두께 4분의 1 두께만 치시면 그냥 득점이 됩니다. 자, 30 상단 당점이죠 무회전. 4분의 1도깨를 겨냥하시고 상단 무회전을 주시고 믿을 발로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다른 배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배치를 놔둬봤습니다. 음. 이번엔 기울기가 생겼네요. 대략 기울기 한 칸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10을 해주시면 되겠죠? 한 칸이니까. 그럼 30 더하기 0 더하기 10은 40입니다. 자 40은 당점이 1시 반 당점이죠 자 4분의 1 두께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빗각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빗각 배치를 세워봤습니다 자 계산을 해볼게요 30에 있고 0에 있고 기울기 빗각 한 칸이니까 마이너스 10이네요 그러면 다담이 20이 나오죠 20을 자당점을 보겠습니다 25가 중단 당점이니까 20은 상단. 다시 11시 당점이 되겠네요. 11시 당점을 주시고 4분의 1 두께 미들발로 나가시면 됩니다. 시를해 볼게요.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간단하죠? 음, 자, 간단하기 때문에 어, 요거까지만 설명을 한번 해 할게요. 자, 이번에 이런 배치를 놔둬봤는데요. 자, 1족구가 장쿠션에서 대략 단 쿠션 요거 한 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자, 한 포인트 내려오면 마이너스 5를 해 주시면 되고요. 두 포인트 내려오면 마이너스 10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요 배치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1족 고수 30. 떨어진 거리 5 빼면 25죠. 자, 도착은 10이 있습니다 그럼 35가 됩니다 35의 기울기 제로 그럼 35자 당점이 한시당점이죠 4분의 1도께 한시당점 시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1족구가 떨어져 있는 칸수한 칸은 마이너스 오, 두 칸은 마이너스 십. 이렇게 간단하게 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시트 하면은 별로 안 나오겠죠. 음, 너무 간단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옆돌리옆돌려 치기를 어, 스트록을 연마하시는데 어,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입니다. 자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충분한 연습을 하시고 이런 옆돌리기가 나오면 무조건 득점할 수 있게 자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